오오오아 오, 오, 오. 오, 비키야 어... 설아 누나 아 어, 리얼아 안녕 비키는? 어... 작은누나? 아직 안 왔는데? 그래! 곧 도착한다 그랬는데 내가 먼저 도착했나보다 그런가봐 <웃음> 어! 이게 뭐야? 후크 선정! 룰렛? 어 누나 이거 재밌어 해볼래? 근데 손에 누나 그거 뭐야? 어? 아 이거 피키랑 같이 놀려고 팝빗이랑 말랑이랑 가져왔어 어 누나 그팝빗 멋져 보인다 나도 팝빗 많은데 어 누나 그팝빗 하나씩 걸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 진 사람이 팝빗 주기 할래? 팝빗이랑 말랑이 걸고? 그래 좋지요 좋지요 자 어떤 거 거시겠습니까? 우선 처음으로는 음난이투더지오나 형광색 처음 봐. 이거 되게 레어템이야. 엄마랑 동대문 가서 산 거야. 오 레어템 신난다. 나는 이 오리. 우와 만져봐도 돼? 오, 이거 되게 재밌다. 우와 이거 진짜 흙인가봐. 우와 신기해. 맞지? 흑인 것 같아! 신기해! 신기해! 누나 먼저 해! 레이디 포스트! 아! 어, 그럼 내가 먼저 할게! 응? 응? 다음은 내가 찍어야지! 파랑색 오! 안 걸렸다! 오 예스! 하! 어, 그 다음! 나! 제발 제발 제발! 아, 아! 아! 안 걸리겠다! 오! 무서워! 제발 걸리지 마라! 아야어오 아직 안 걸렸다! 에아 어. 제발. 아, 보렸다 아! <웃음> 그럼 이 형광색 두더지는 내 거. 예스. <웃음> 아, 내내 두더지. 이대로 칠수 없다. 자, 얼른 하시죠. 다음 저는 이겁니다. 우와, 병아리 말랑이다. 이거 통까지 다요 누나? 네! 통까지! 통 크게 가겠습니다! 오 괜찮으시겠어요? 저는 이 찐득볼 3개 겁니다! 좋습니다! 이번에도 제가 먼저 하나요? 네! 먼저 하세요! <웃음> <웃음> 어? 음, 어디가 좋을까? 음... 아 게임하는 사람 어디 갔나? 아 네네 빨리 하겠습니다 어 아, 아, 제발 제발 제발 걸리지마라 아, 제발 어 아, 다행이다 아, 아 진짜 걸리지마 제발 제발 아. 에이 설마 안걸리겠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, 아 내가 걸렸네 아이 <웃음> 찐득불은 내거다아내 찐득불 아 이겼다 <웃음> 마지막으로 파빗 걸고 하자 누나 그래 파빗 쟁탈전 파빗 쟁탈전 저는 이 게임에 대왕 파빗을 걸겠습니다 대왕 파빗 저는 이 게임에서 이 마블 파빗을 걸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<웃음> 안돼 어? 안 걸렸다 걸리지마라 걸리지..나 바로 옆에 오 오케이 오, 나는 여기다 꽂아야 아 안걸렸다 다행이다 난 이번에 노란색 꽂아야지 아, 제발 걸리지마 아냐 아아 이번에 걸리지마라 이 밑에 꽂아봐야지 아아 안걸렸다 아 제발 걸리지마라 어 아... 이 대왕 팝이 또내거다 우와! <웃음> 아내 대왕 팝이... 팝이 쟁탈전 대성공! 난 대실패! 누나! 누나! 거기 그런 기능도 있다? 봐봐! 뭔데 뭔데? 봐봐! 이렇게 슝! 오! 돌려가지고 이렇게 슝! 돌릴 수 있어! 에? 어! 나도 해볼래! 나도 해볼래! 어, 어 우와! 우와 재밌다! <웃음> 재밌지 재밌지! <웃음> 그래도 오늘 서로 하는 사랑 놀기 대성공